얘들아, 이거 뭐야? 이거 내거 아닌데? 양동아, 니네 거야? 어? 이거 내거 아닌데? 야! 이거 주인인 사람! 야 근데 이거 재밌겠는데? 우리 이거 해볼래? 어? 이거 좀 무서운데 근데 재밌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 걸왜 해? 영안 티켓? 난 이런 거못 들어봤는데 그럼 이거 하면 귀신 볼수 있냐? 아, 한다는 애들 너무 없어 다 싫대 부족한데 야 어떡하지? 야 그냥 할까?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걸 귀찮게 왜 해? 그냥 하지 말자 그런 거안 지키다가 귀신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냐? 와 희망 없네 짧은 인생은 시간 낭비에 의해 더 짧아진다고 했어 빨리 하자 샵 청춘낭비 샵 24시간이 모자라 어? 양아 집에 안 가고 뭐해? 어? 응? 아조은장나 아무도 안깨우겠 갔어 아씩씩아 아, 진짜? 그럼 우리 재밌는 거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할래? 여섯 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 제발 같이 하자 응? 그래? 뭔데? 양초를 의자 사이에 놓고 우리가 의자에 앉는 거야 그리고 양초가 다 녹아서 불이 꺼지면 특별한 능력이나 영혼을 가지게 된대 야야야 누가 불었어? 빨리 불 켜. 불좀켜 줄래? 내램좀 보게. 이 시간에 책한자더 읽을 걸. 샵1년에책 100권 읽기. 누가 불 건냐? 솔직하게 말해라. 에이, 별것도 아닌 걸 시간 낭비만 했잖아. 예. 제가 알지 너줄았냐 졸? 졸? 괜히 센척 하는 거지? 야, 네가 껐지. 나는, 나는 안나 아닌데? 컸어. 네가 끈거 아니냐? 내 옆에서 바람이 느껴졌다니까. 바람? 배우리 머리 위에 상춘 들린 거 아니냐? 진짜 귀신이겠어? 뭐라고? 아... 재미없어... 이거 할 거면 차라리 축제 때 공포체험 부스 가는 게더 재밌겠다. 어? 말 나온 김에 공포체험 파 구할게. 재밌겠네. 공포 부스 앞에서 만나자. 야 늦지마. 나 도시 까먹지 어, 마라. 알았어, 내일 봐.